네, 저는 내관 네, 갈랜다. 안녕, 꿈티 v 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의 엔진 부품이 손상되지 않고 원활하게 동작되기 위해서는 엔진오일이 꼭 필요합니다. 엔진오일은 윤활작용뿐만 아니라 열을 식히고 부식을 방지하고 청정기능까지 정말 많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엔진오일의 기능만으로는 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자동차의 엔진은 높은 출력과 안정성을 위해 더욱 정교하게 개발이 되고 그래서 좀더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엔진 코팅제가 필요했고 연구개발을 통해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드디어 5세대 엔진코팅제가 개발 출시되었고 이미 지난해 5월에 론칭이 돼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도 두 번째 사용 중인데요 바로 불스원의 엔진코팅제 골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후에 확인하시고요 오늘도 구독자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불스원에서 도움을 주셨고요 2 0분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에 나눔 이벤트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트뷰, 엔진 코팅제는 엔진 내부의 피스톤과 실린더 등의 표면을 코팅해서 윤활성을 높이고 마모를 줄여서 엔진의 수명과 성능을 높이는 첨가제인데 자동차의 운행을 마치고 시동을 끄게 되면 엔진 오일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엔진 표면이 마르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켰을 때 이를 드라이 스타트라고 하는데 엔진 오일이 엔진 전체에 퍼지기까지는 7초 정도가 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수백 번의 동작으로 엔진에는 상처가 생기게 되는 거지. 상처가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소음과 진동 동도 심해지고 결국 엔진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런 드라이스타트, 또 운전 중 발생하는 엔진의 마모를 보호하기에 필요한 게 바로 엔진코팅제인 거야. 하지만 아직도 엔진코팅제의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해 국내 최고의 윤활류 전문가이신 정군우 박사님을 만나뵙고 왔어.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찾아뵌 이유는 엔진 코팅제에 대한 끊이지 않는 논란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논란 중에 대표적인 것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엔진 코팅제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윤활유 전문가로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엔진 오일은 다 밑으로 내려앉아서 오일 팬이라는 데 이제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시동을 켜다 보면 오일 팬에 가려져 있는 오일이 다시 이제 올라와서 윤활을 해줘야 되는데 7초 정도 걸린다고 래요 보통 우리들 얘기로는 이제 드라이 스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엔진 코팅제가 있으면 망호방지제들이 이미 금속 표면에 엔진 내부에 다 코팅이 되어 있다가 드라이 스타트할 때 망호방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왜 사용을 권장하지 않은가요?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자기네가 개발한 그 엔진에 가장 최적급한 엔진 오일을 쓰게끔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자기네 노하우가 들어가 있겠지만은 가장 최소한의 엔진 오일만 쓰게끔 돼 있죠. 아 그렇군요.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엔진 코팅제를 넣을 가격이면 차라리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짧게 해서 한번더 교환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차주분들도 계시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엔진 오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최적화된 아니면 최소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가장 그 미니멈 조건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미니멈 조건의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 봐야 성능은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아, 오늘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께서도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엔진코팅제는 주요 성분에 따라 변천 과정이 있었고 성분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시중에는 아직도 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성분을 사용한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5세대 엔진코팅제가 개발이 됐고 그게 바로 불선의 엔진코팅제 골드야. 이전 4세대 엔진코팅제의 주요 성분이 염소계 파라핀인데 이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산성물질인 염소가스를 생성하게 되면서 결국은 엔진을 부식시키고 엔진오일의 수명도 단축시켜서 엔진코팅제에 적합한 물질이 아닌거지 여기 컵에 세가지 엔진코팅제가 있는데 A와 B는 염소계 파라핀이 주성분인 제품이고 C가 불소원의 엔진코팅제 골드 D는 순정 엔진오일인데 엔진코팅제에 불을 붙여서 증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어떤 상태인지를 PH스틱을 이용해서 체크해볼거야 보는 것처럼 A와 B는 그을음과 산성 가스가 발생이 돼서 QH 스틱으로도 강한 산성으로 반응이 나왔는데 C의 불선 제품과 뒤에 순정 엔진 오일은 색상의 변화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지. 불선의 엔진 코팅제 제5세대 코팅 성분에는 AOMC와 플로렌 같은 특별한 성분이 사용되는데 먼저 AOMC는 올리브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고정밀 탄도미사일 부품 가공에 사용되는 세계 특허를 받은 물질이고 마찰 마모 방제도 탁월하고 엔진의 보호막을 형성해서 초기 시동 시, 즉 드라이 스타트 시의 문제로부터 엔진을 보호하게 되는 거고 또 플로렌은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물질로 머리카락 굵기의 100만 분의 1 크기를 가진 축구공 모양의 탄소동소체로 다이아몬드보다 강하고 고온구압에 강한 물질이야 그리고 윤활 효과가 뛰어나고 또 이미 발생한 상처를 개선하고 보호하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야 또한 두 성분의 장점은 엔진에 안전하고 무해한 물질이라는 거야 참고로 AOMC와 플로렌이 주성분인 불소 엔진 코팅제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호볼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호볼 테스트란 금속 표면의 유체 마모 방지를 측정하는 세개의 고정 강구에 힘을 줘서 스틸볼을 가압하고 75도 1200rpm에서 회전시켰을 때 표면이 얼마나 마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인데 실험 결과 엔진오일만 넣었을 때보다 엔진코팅제를 넣었을 때의 마모의 크기가 현저하게 작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고 이 성분들은 불소원의 모든 엔진코팅제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그래 엔진코팅제는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엔진을 주입구에 주입을 하고 2분 정도만 공회전을 시켜주면 된다고 하고 특히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엔진 코팅제의 필요성은 엔진 마모의 예방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엔진 코팅제가 아직 생소한 분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 차를 아끼고 또 오랫동안 새차 같은 컨디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관리다 네, 수고했어, 동튜뷰.